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즉, 본인, 부인, 장모 관련된 새로운 범죄 의혹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이 없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어제는 부인의 허위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국민의 공분을, 이야기가 나와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본인은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과를 했고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매우 억울해하면서 민주당의 기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 비리에 연루되어 정권이 흔들렸던 것을 봐온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조치하실 것인지 매우 의문입니다 국가는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웃음> 읽은 모두 발언입니다. 본부장 비리 의혹 속에 과연 윤 후보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했는지 반칙과 특권이 일소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읽었던 출마 선언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 법치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때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 문제에서는 이렇게 멈춰서는 것입니까? 저는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오늘이나 내일쯤 사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을 겁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실관계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